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4화가 끝났네요.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영상편지를 남기며 사랑하는 내 손주 진도준이네 진정한 후계자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4화에서 이항재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진양철의 마지막 유산을 확실하게 진도준에게 전달했고 특히 진양철이 준비해놓은 비자금을 탐하지 않았던 점에 좋은 평가를 주고 싶네요.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순양의 지분을 남기지는 않았어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철저히 세탁한 큰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 18을 다시 보면 진도준은 진동기를 해외 주식 투자로 이끌어놓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 진동기는 진양철을 찾아와서 왜 자식보다 진도준만 이뻐하냐고 한탄했습니다. 진양철은 이때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합니다. 본인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순양을 이끌어갈 정신력은 있다고 생각해왔었는데요 장남 진영기보다 더 총명하다고 생각한 둘째 진동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진양철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밑바닥부터 산전수전다 겪으며 순양을 세웠는데 자식들은 그냥 물려받고 유지하는 것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과감하고 무섭기까지 한 손자 진도준을 차기로 결정했겠죠. 그런 진도준이면 사지로 내모라도그 누구든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굳이 물려주지 않아도 순양을 다살수 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진도준에게 지분이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비자금을 전달해주는 건. 첫 번째 이유는 공식적으로 진도준에게 적을 만들지 않게 함입니다. 진도준이 많은 지분으로 대놓고 그룹 총수에 한 걸음 다가선다면 남은 형제들은 똘똘 뭉쳐서 진도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 공격에는 물리적인 측면도 있어서 사랑하는 손주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평생을 같이 한 아내에게 당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그 돈으로 순양물산의 지분을 사라는 뜻입니다. 진양철에게 순양은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순양을 사랑했을지도 모르죠.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돈으로 조금씩 매수한다면 이 피록이 순양 생명을 17%나 보유하게 되는 것처럼 진도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동원해서 순양물산 지분을 확보한다면 대주주가 될수 있는 것이죠. 과연 진도준이 진양철이 남긴 돈까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양철의 뜻은 순양은 반드시 진도준이 이어나가야 한다입니다. 15, 16화가 남았는데 벌써 진양철의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좋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